자, 이제 12장을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우리가 12장을 배우, 아, 이 부분을 배우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보통 우리가 동양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부정적인 질문이나 부정적인 부정문에 대한 답을 할때 우리는 어, 서양식 사고,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너 숙제 안 했어. 그러면요. You didn't finish your work. 하면요. 숙제를 만약에 안 했으면, 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yes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내가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면, no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하게 되면 다 이제 뒤에도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 방법은 가장 큰건 이거예요. 영어는 사실 가급적, 가급적 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거를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요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Jacob is not lazy 그러면 요 uh, He is not 이걸로 요약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자 근데 긴 문장도 있어요 긴 문장 예를 들면 The country that will really love Korea continually cares people who fought in Korean w a r to repay their dedication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형으로 문장을 보게 될 텐데, 뭐, 이런 문장은 아직 배울 단계는 아니고, 좀 뒤에 가서 다루, 다루게 되겠지만, 결국, 이런 문장을 봐도요, 요약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의 성격으로 요약한다 그랬죠. 그러면 주어는 the country니까, is이 되고, 자, cares는 does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같이 이렇게 긴 문장을 보면, 원어민들은 바로 it does.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꺼내는 걸 계속 연습하자고 12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뭐냐면, 자, 결국, 예를 들면, 영주, the b u r g l i s y teacher didn't complete his MBA course. 자, 그러면 요약은, 자, 주어의 성격, 영주가 이제 남자면, he가 되고, 자, 그리고 다 필요 없고, 자, 동사. 동사의 성격이 뭐냐, 조동사라고도 하지만, 동사의 성격은 did잖아요. 근데 거기에 not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성격과 동사의 성격만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얘기해줘야 돼요. 꼭. 자, 그러면 긍정문에서는, 예,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부정문은, 부정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he did not 혹은 he didn't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결국 영어권 사람들은 네, 영어 영어 원어민들은 자 부정적인 질문 혹은 부정문에 대한 반응을 우리와 같이 예를 들면 영, 영주 그 가정 못 마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지 하니까 이제 yes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거죠. 자 이럴 때는 No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걸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요 요소로 대답을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좀더 쉽게 말하면, 자, Didn't Young complete his MBA course? 그러면요, 앵무새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지만, 영어는 동의를 한다기 보다는, 자, 앞에 말에 대한 어,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에, 다시 말하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그 틀리는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Didn't Youngju complete his MBA course? 그러면 영주가 주어니까 he가 되고 그리고 didn't, he didn't, he didn't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음부터는 점점 점점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다음부터는 no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감각을 만드는 연습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볼까요? 한번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The members love English. 자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The members니까 they가 되고 love니까 do가 되죠. 그래서 they do가 되는 거고 자 부가의 문문이 있어요. 부가의 문문. 자 이거는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항상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래서 Don't they? 자 그러면 그치라고 동의를 구한 듯이 묻는 거고 Don't they? 그러면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요. 자두 두 가지 엑센트 다쓸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래라고 말할 때는요. So do I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연습하면 이런 습관이 이제 들여지게 되고요. 조금 더 볼게요 예문을. She's not here. 자 요약하면 she isn't. 자부가의 문문은 자, 부가의 문은, 자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Is she?가 된다고 했죠. 아니면 Is she? 이런 식으로요. 자, 부정인 거를 타인도 그래라고 말할 때는요. So가 아니라 아예 neither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Neither is Jake. 자, 이것도 뒤에 가면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만 보고 지나갈게요.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His phone doesn't work. 자, 요약하면 It doesn't. His phone이니까 이시되겠죠. 그리고 부정문이가까 it doesn't. 이게 일반적인 요약이고, 부가의 문은 does it? does it?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타인도 그래 라고 말할 때는 자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neither가 먼저 나오고, neither does mine. 내 것도 작동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이런 형태의 연습은 뒤에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그 부정의문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원어민과 똑같이 할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도치 엄청나게 정리를 잘했죠. 자, 그거 좀 연장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I'm here, he said. 자, I'm here를 강조하려면 이 앞에 오고 자그 다음에 바로 강조하는 말을 꺼내면 좀 어색한데 다행히 he라는 대명사는 강조를 안 해도 되니까 I'm here, he said 라고 말했는데 자 만약에 he가 아니라 명사, 직접적인 명사가 나오면 얘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I'm here 하고 Nathan said 하면서 Nathan을 바로 강조하는 말을 바로 갖다 붙이기는 자, 영어는 강약, 강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Nathan도 좀더 강조하고 싶어서 said와 위치를 바꾼 거라고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I'm here, said Natha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죠. 자, 이 원리 이제 다시 기억하시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Herbert really cares about national problems. and political issues. 그러면 허버트는 뭐 국제적인 문제랑 뭐 정치 이슈에 정말로 관심이 많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라고 했을 때 타인 일치 여부를 말하면 사실은 so she does라고 말해야 될것 같지만 여기서는 she가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치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게 뭐냐면요. 자 바로 앞에 문장 앞에 문장에선 주어가 뭐죠? Herbert예요, 히죠. 자, 근데 타인일 치여부는 주어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대명사일지라도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So the she 이런 식으로요. 마치 so d o e s Rachel 한 것처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이제 뭐가 더 좋아지냐면 사실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I'm here, he said. 이런 식으로 희를 작게 말하지만 자. So the she 한번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자 배운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자 어떻게 발음되요? So the she 하면서 she가 강조됨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2장은 한번 맞춰보고요. 다음 13장에서는 해부 PP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볼 거예요. 되게 재미있으니까 한번 13장도 기대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12장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